일단 자기장 이라는 건뭐 냐면 자석이 있 잖아요？자석 음. 주 위에 이 자석이 있 는데, 이 자석 주 위에 그 자기력 이, 작 용하 는공 간이, 자 기장 이 에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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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전류가 이쪽 어디로 전류가 저쪽으로 나오는 방향이요. 네. 그이엄아 잠시만요. 이내 손가락이 자기 방향, 이 엄지가 전류 방향, 이 손가락이 힘 방향이요. 네. 근데 NSS로 떴잖아요. 네. 전류가 이렇게 저쪽으로 향면 힘을 밀어서 마당이요. 아 이런식으로 가시는 거예요. 아 극만 바꿨다고 해볼게요. NSS로 전류 방향 그대로 이쪽이고. 네.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. 음 이렇게 NSS인데 저쪽으로 전류가 작용하잖아요. 그러면 네. 아,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 거예요. 자기 방향. 아 네. 네.